이어서 군사혁명위원회 위장 장도영장은 그경려사를 통해서 민주주의적인 정치 체제를 확립하고 경제면, 사회면, 문화면에 있어서 우리와 가진 모든 영향을총집야하여 갖겠습니다. 12년 10월 달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정된 헌법입니다 몇몇 사람의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동의와 국민적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은혜 절벽의 전세 매물은 청년 발전 기구부 한 진상 규명을 위해 대표팀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뭐 다양한 소리가 있겠죠 그것이 소음으로 표현이 되는 소리가 있겠고 음악이라고 표현이 되는 소리가 있겠고 한데 나는 그냥 음악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음악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할때 뿌리에도 나는 분명히 씨앗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점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음악적인 씨앗을 뿌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씨앗이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번씩 는 특별한 꽃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요. 아저 선생님 하셨어요. 아니 아니요. 지금, 지금 이 다큐멘터리가 네. 이걸 주제로 이걸 지금 주제로 쭉 찍고 아. 있습니다. 아. 네. 야. 제발 매가몇번 됐는데요. 지금도 홍대 클럽에서 저 음악은 나와. 그니까요 아. 최근에 마약왕인가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웃음> <그런 거>. 엔딩으로 <웃음> k p 이 그때부터 있었어요 음악의 깊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으로 다 표출이 안 됐어요 그때의 노래들을 그중... 제가 하는 음악의 근간을 따라가 본다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신중현 선배님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둥둥둥둥 따란 따란 따란 따 아주 반복되는 어떤 기타의 프레이즈를 연주를 하면서 그 위에 계속 가사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탁탁 탁 얹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반복적인 걸 듣다 보면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스 들어갑니다 영을 곰나면은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햇님이라고 하는 걸 바라봤을때 따뜻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 담긴. 우리는 천둥없이 종료 반보태세를 또 끝떡도 없이 국가와 민족의 생존권을 지켜왔다. 합니다. 큰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해왔고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w o u l i n t s a t t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씨앗을 피울 사람을 많이 고민을 했잖아요 이 곡이 갖고 있는 메시지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역사적인 걸 본다거나 좀뭐한 얘기로는 요즘에 아티스트들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요즘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너무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고 지식은 많고 기술은 좋아지는데 그게 본인들의 어, 삶에 인생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e, 꿈 네. 아... 저는 아돌아보요나이 와도 네. 네. 이제 아도라가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아도라...가... 아마... 아도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 방탄소년단 작곡를을 작가? 직접 쓰신 와. 분이라고 음. 아도래 어? 진짜? 빅히트 뮤직이라는 곳에 작곡가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음. 뭔가 아티스트 이면에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보고 싶었던 거 한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수로서 도전을 해보게 되요 BTS 노래 중에 봄날이라는 노래를 가끔 듣는데 좋더라고요. 그 아이돌에서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 전달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도라가 해님을 그렇게 만들어 줄것 같아요. 아. 아마도 그 미국에 있는 언어, 그 음악 학교의 학생들인 것 같고 보컬 하는 친구인 보컬부는 음, 한국아 보컬 지금 이제 뭐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이 기타 기타 전주가 너무 원곡하고 똑같은 거예요 Um, I didn't, I had no idea what the lyrics were or what it was about. It just seemed like it was really beautiful and then it was, it must be talking about some sort of relatable human topics that it, it didn't matter to me that I didn't understand uh, what she was saying. h a t she was saying, ...that she f i r s e d me o i n d this song, ...and so she sent me this song. ...and I s 이 음악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을 그한 곡으로 인해서 달에서 막좀 듣게 됐고 그렇게 된 거죠. a place in their hearts quite easily because it's so beautiful. I didn't know what the lyrics meant and I didn't know much about her or the composer, but I feel that music communicates quite wonderfully on its own. If you sense that a song has a positive meaning, it likely does. When I first heard it, His guitar playing, Shin Jun y u n g his guitar playing is super minimal and it reminds me, at the time it sounded very Korean traditional music, almost like Kaya Gum, Sanorim, Kim Gong s o k like Imun Se, like these kind of. Yeah, also the lyrics. I feel like every line has an, uh, an image. Like, Koyoan yeah. i g o Se, mm -hmm. Daryn -e Se Duri, n a r y a Yo. It has like a, a certain, like, a, it, it creates an image in your mind, right? A very, sure. like, a picture. Yeah. Yeah. Go yo, Han, h g o e Naru nunsedu. 뭔지 모를걸요. 아직은 그냥 아 그냥 아저씨하고 음악한 할 거야 어머 뭐 이런 정도. 뭐 아, 아. 좋은데 이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리메이크를 하는 거잖아요. 더 좋게 할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일차로 앞섰고요. 좀 불안함과 꾸밈이 없는 곡에서 오는 그 울림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됐었어요 요즘은 뭔가 음악이 가다가 갑자기 확 변해요 그냥 그래 저기 갔다가 갑자기 떨어지고 막 극적으로 가고 그게 음악을 만드는 시작부터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전 어 그러다 보니까 안에 뭘 채워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가 그걸 가사라고 얘기합시다. 메시지라고 얘기합시다. 먼저 글이 먼저 나오고, 글 위에 멜로디를 싣고, 이제 우리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메시지에 맞게끔 용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릇이 너무 커, 크고 막, 안에 뭘담을지는 몰라. 그릇을 만들어.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 화려하게 만들어. 이걸... 한벌 그냥 쭉 네. 따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그냥 오늘 끝, 끝을 여기는 똑같아요 응 그리고 이거 네그나만 다시 해보겠습니다 I believe in love I believe in lo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love Why a 네 음음음 <웃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b e l i e 우 e in love, I b e l I e v e i n love, I b e l I e v e i n you. 블 o o 아 i b e l i e v e in 블 o 우 아이 블리 블라우 아이 블리 블라우 아아 네, 그럼 약간 이 느낌을 좀더잘 살려볼게요. 좀더 느끼하게 한번 해볼게요. 베이비 b 이 저는 뭔가 예를 들면 그햇님이라는곡도 곡을 세 살배기 아이한테 들려줘도 그 가사를 사실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정말 내용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곡이 가진 진짜 정말 그 메시지, 의미적인 메시지를 넘어서 그 곡이 가진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접 그릇에 담겨야 되는 게메 메시지지만 그 위에 이렇게 저는 에너지라고 덮어서 네. 왜냐하면 뭔가 이팝이 해외에서 유행을 하고 근데 그게 가사가 들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외국 사람들에게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메시지를 하나 더 포괄적인 의미로 그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한준호 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라는 <웃음> <웃음> 얼마나 와 얼마나 얼마나 다운만큼 자외선도 강하겠고요. 오후에는 오존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안팎, 대전 30도. 야, 철수 형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한번 틀었어. 아, 우리 이태윤 씨가 앨범을 냈어요. 아, 이태윤 씨가 앨범. 음악 아니... 듣겠습니다. 갑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요즘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게 벌써 10년 전이야. 이렇게 놀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분명 엊그제 일 같은데 5년 전이고 얼마 안되지 않았나 싶은 기억이 10년 전 일이고 나는 그대로인데 세월은 어찌나 빠른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나서 그 곡들이 이렇게 명곡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첫곡 산울림의 아니 벌써 가수 가수이야? 이런 줄좀하라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주일 선배님이 그러셨어요? 네, 아, 네. 배철수 선배님. 야, 네가 가수냐? 다이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주 훌륭한 뮤지션 들 후배. 음. 1988, 1988년, 1988년 송골의 팔집의 타이틀곡. 네. 배철수가 타이틀곡을 양보한. 네. 아. 자기가 더 드려야 되는데 음. 아 그런데 지금 오늘 오신것거어 더우셨죠? 예. 오늘, 오늘 같은 날햇살이 너무 좋아요. 빙수와 같은 느낌이 될것 같은데요. 그쵸? 에이, 에이. 이, 계절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맞을 것 같아. 아 크리스마스 <웃음> 이브처럼 이란 곡을 준비하셨는데 대전이 한번 대기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성공반대오 도박이 떨어지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시는 외국사 0지자으로니다 들리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고 이제 사실은 제가 스케치를 조금 해왔는데 들려. 어, 어 떻게들어요 그냥 핸드폰에 이렇게 <웃음> 분위기만 네. 봐주시면 돼요. 어, 맞아요 먼저 기억나는 게이 음. 테마가 되게 귀에 들어오는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테마를 살려서 맞아 맞아 그 흐름 음. 중간 중간에 이한 소리로 소리, 녹음을 받는 네. 거야. 너의 목소리가 참 나오고 음... 나의 암울한 목소리도 한번실어준다 <웃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사를 건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가사는 다 표현이 될수 있도록 하고 항상 했었거든요.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났다면 나는 음악을 업으로 삼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 악기에 있어서도 좀 장인이 되어야 되고 여러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곡보다는 정말 그 사람 한 사람의 감성을 오롯이 끌고 가는 곡들이 많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민구원 선배가 이 음악이 보이니, 어떤 모습이 보이니, 넌 지금 뭐가 보이니? 그러면서 그 그냥 하나의 멜로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한 표현들. <목소리>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형님 새벽 호숫가에 피는 물한개처럼 쳐주세요라는 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내가 보여야 치는 거야. 새벽 호숫가에 피는 물한개처럼 쳐주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뭐야 이 자식아 <웃음> 이럴 수는 없잖아. 을 한다는 것도 결국 우리는 대중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그시대의 가장 행복하고 따뜻하고 한 이야기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프고 뭔가 진실을 찾아 나가고 그 시대의 어두운 면을 대변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특히 제가 시인과 천장이라고 하는 시인과 천장 듀오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시인과 천장의 시작도 가사말이 너무 아름다워서 같이 시작을 했던 거고 남들이 볼 때는 어, 가사말이 너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구조를 찬이좀 뜯어보면 아픔이거든요 이제 BTS가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세대들의 아픔을 노래를 하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 전세계에 그 세대들이 공감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단지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것으로 끝났다면 지금의 아미가 존재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들은 그 시대를 대변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음악들, 요즘 음악 100대 명반에다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은 단지 유행을 따라가는 유행가가 아니라. 김민기 트리 비트 앨범, 김민기를 재조명하는 음악을 가지고 벨기에하고 프랑스, 독일 이세 군데를 다녀오는 음악인데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루어졌 듯이 우리의 분단의 현실과 아주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있었고 여러분들도 와서 공감할 수 있었던 노래고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메시지가 힘이 있었고 예정했던 공연장의 규모보다도 더 넓혀야 할 만큼... 아, 혹시 그냥... 혹시 최근에 이별을 겪으신 분이 있을까요? 네. 그... 아, <웃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저 정말 많이 위로가 돼요. <웃음> 네, 그쵸 사실은 꿈은 늘 작곡가보다는 가수가 꿈이었고 이제 작곡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작은 학생일 뿐이다 보니 내네 곡이 없다는 게. 저는 이제, 어, 나도 내 곡, 나만의 곡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 네. 네, 아, 대신, 대신 내 인기가요 봐주셔야 돼요. 열심히 해가지고, 언젠가, 일대에서 만나자고.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맙습 초등학교 6학년에서 아마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방학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거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가 있었어요. 거실 컴퓨터라고 이제 미디를 먼저 접하게 됐고 내가 그걸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음악을 접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쉬워졌지만 그것들은 다 도구의 일환이잖아요. 뭔가 미디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이 내 영혼을 담아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어. 이있 저는 미디 음악에 영혼이 있다고 음.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야 하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네, 이것도 완전 휴대폰으로 녹음한 소스고, 근데 되게 좋아요 소리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건데도.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치면서 욕을 잘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약간 저는 킬링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이걸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이제 뒤로 갈수록. 할니가 자장가처럼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제가 잠에 들면서 꿈속에서 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그래서 점점 그 소리가 이렇게 물속으로 잠기는 듯한 효과를 좀 주려고 또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른 건데, 어, 이게 그냥 들었을 때는 이 목소리에 걸게 되면은... 도장난 무전기에서 나오는 소리 같기도 하고, 기타인가... 이런 싶은 좀 되게 새끼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주고받는 대화를... 배경음처럼 깔아뒀고요. 여기를 이제. 속소리 하나에도 정말 그 수많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뭔가 밑 대역을 조금 깎고 혹은 뭐 밑에 대역을 좀 살려보고 이런 작업들을 정말 장인처럼 한땀한땀 한땀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번 아팠었어요 그 갑상선암에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늘 해보고 싶었던 꿈이 아직도 마음속에 있고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이 가치관도 변하고 어 지금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 갑상선 암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응. 들 정도로 아~ 그 일이 아니었으면은 내가 스스로 깨우치지 못했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아~ 내가 그거를 지금 오늘 일정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이제. 지금 아주 많이 피곤한 상황인데 가서 가수로 갔거든요 가서 노래를 했어요 <웃음> 아 그때 죽기 살기로 했는데 아, 좋았어요 이, 이 악보에는? 그쵸 그쵸 저는 이미 사실 생각을 해놨어요 이거 언제 생각했어요? 어 이거 이제 제가 처음에 가이드 1절 분량으로 가이드를 해서 드렸었는데 전 사실 그때부터 이미 여기는 친성쌤이 불러주셔야 한다 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제 설득해야 하는데 책가 어, 한 가지 이부분에 그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아, 끝나고 이렇게 답면이 있는데요. Reborn 이랑, <목소리> Reborn 이랑, 동음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단어여서, 약간 중의적인 느낌으로 사용을 했어요.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 안녕 안녕 좋아 좋아 좋아. 누구야? <웃음> 저 돌아예요. 네잘 네, 지내셨어요? 바쁘셨죠? 네, 또 바빴다면서? 아저 저도 이제 컴백 준비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 선생님 진짜 막유럽 다녀오시고. 어제 그 네. 자료 보내준 거 봤어. 수고했어. 아 들어보셨어요? 아, 아이디어가 네. 음. 되게 신선했어 그걸 썼더라 아 맞아요 그걸 썼어 요보다도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가 네 음악이 이렇게 신려성하니까네 그게 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드라가 스케치한 것들을 건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 아. 근데 음. 저는 선생님께서 좀 기타를 이렇게 어떻든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 상태가 너무 좋더라 <웃음> 그 날것 같고 우리가 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한번 해 보긴 하겠지만은 어, 선생님 그 제가 보셨겠지만 선생님 노래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웃음> 그래서 제가 하트 를 <웃음> 나눠왔어요 사실 보셨죠 보셨죠 그거는. 아이디어 너무 좋겠는데, 끊겼네. 제가 네. 최근에 새로운 세대들과 기, 작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요 그들도 그런 음악을 하면서 안에 가장 인간적인 본질을 찾아가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도라도 뭔가를 본인이 그 안에 만들어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 음 그때 그, 그.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 소리가 계속 노트는 계속 같은 거 반복되는데. 네. 코드가 바뀌면. 얘가 코드가 바뀔 때마다 아. 그 텐션이 계속 유지가 돼서. 뭔가 기분이. 기분은. 기분은 되게 복잡해지는거지 어... 소리는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이 우리가 눈막 운전, 뭐아 운전하면 아 그때 네. 빠지잖아 그것처럼 얘는 멍해지면서 음. 복잡해지면서 그저 음. 어, 그 빠져 벗어나고 싶은 네, 그런 마음 들게 그햇님이라는 음. 곡이 이제 코드 진행이 되게 단순해서 잠재요. 그런 기분이 느껴진다고 그때 음. 얘기해 주셨던 게 엄청 공감이 되더라고요 계속 맞죠. 들을수록 그러니까. 음. 이 코드는 계속 변하면서 음. 얘는 계속 같은 음을 유지하게 되니까 음. 재미있는 효과가 날것 같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래, 어우 음, 아 드라 이세 대와 내가, 경 험했 던 세대, 그리고, 우 리가 지금 이야기, 하 고자, 하는그 이전 세 대들 의 음악 이, 본질은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음... 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의 전달이 어떻게 될지 음...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 나도 많이 궁금하긴 해요 저도요 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이 같이 음. 불러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게 야, 쉽지 않은데 아니 이제 약간 그런 음. 그림이 음. 뭐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첫 멜로디를 불러주시는 게 음. 음. 되게 뭔가, 나 때는 이랬어, 이렇게 얘기해주는 느낌. 심숙할 때. 몇 살이야? 저는 이제 20, 26살. 지금도 아르세이들 물러가고. 맞아요. 어때 걔네들 물러가요? 아 진짜 뭘 먹고 자라서 이렇게 <웃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왜냐면, 어떤 관점에 일단은 시작이 더 빨라지고 음. 그리고 뭔가 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네. 신기한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 <웃음> 음악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 네. 그리고 요즘 컴퓨터에 많이 의존하는 프로듀싱의 개념이 있다면은 연주를 하는 사람. 씨앗을 쌓아놓은 봉투를 응. 딱 펼쳤을 때 그때 어떤 습도인지 어떤 온도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딱 폈는데 어, 코스모 여기? 몰랐어요. 와, 뭔가 너무 예쁘게 치장하고 완벽한 미인으로 나타나면 그것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거든요. 음. 결국 어떤 음악을 하든지 그안엔 가장 사람다운 향기를 피우고 싶어하는 음악의 본질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 소리를 듣는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녹음을 하는 거죠. 그것이 늘그 자리에 그렇게 있습니다. What's so, the exact meaning of a bootload, o you think? Unofficial. Unofficial, really. Non-official. It's non-official, a s 네. 아, 컴저 컴플 조금만 더 당겨줄래? 프리앰프 조금만 더 당겨줄 수 있어요. 팍팍 아아아아아 해. 아, 아, 아. 네. 아. 네. 네. 그리고 근데 제가 말하는 옛날 노래도 사실 되게 옛날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곡들을 들 때만 해도 막 뿌리가 있다라는 생각까지는 그렇게 깊게 생각은 못 했었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아, 진짜 그런 뿌리가 있구나를 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결과만이 사실 다가 아니라는 것도 좀더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도 사실 다 아는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이런 곡들이 좀더 있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더 찾고자 하면 그리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 결국 메시지만 있다고 해서 음악이 사람들의 대중을 사랑받는 을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릇도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멜로디와 음악의 구성, 편곡과 전체적인 분위기와 모든 것들이 온도, 습도, 환경, 시간대 이런 것이 다 맞아 떨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가치는... 있